네, 세번째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painting. Let's move on. 움직여 보자, 이동해 보자 이거죠. 자, move on to 어디로? 다음 그림으로 가봅시다. 이런 얘기죠? Let's move on to the next painting. 자, 그럼 다음 그림 뭐냐? Do you see the artist behind the large canvas? Do you see? 보이나요? 예술가, 화가. 근데 화가 가 어디있어? behind 뭐뭐뭐 뒤에 있어요 large canvas 뒤에 있어 그림 속에 canvas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 화폭을 얘기하는데 그 그림, 화폭 큰 그림, 화폭 뒤에 있는 화가가 보이나요? 이런 얘기죠? Do you the r i s t behind the large canvas? He is Diego Velasquez 그가 Diego Velasquez라는 화가인데요 He actually painted this picture 실제로 그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다가 마치 뭐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속에다가 이제 자기를 집어넣은 거죠. 조그맣게 Who do you think he's painting? Do you think who인데? think라는 동사는 의문사를 앞으로 내놓는다. 아까 why do you think처럼 Who do you think? 당신은 who he is painting예요? 그가 누구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얘기예요. Who do you think he's painting? 그가 누구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러니까 화가가 있는데 그 그림 속에 그 화가가 뭘 그리고 있냐 그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take a quick look 잠깐 한번 봅시다 take a look 하면 한번 보다는데 quick이 이제 더 들어간 거예요 quick이 빠른 look은 명사야 take a look에서 look은 명사예요 take라는 동사를 합쳐서 take a look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때는 quickly look 하면 안 돼요 형용사를 넣어야 돼 take a quick look 한번 잠깐 봅시다 빨리 봅시다 The young princess seems to be the main person because she is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young p s 가 어린 공주가 있어요 거기 어린 공주는 seems to 부정사에서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거 같다지 뭐인거 같애? s e e m 이런 동사는 이렇게 to 부정사 씁니다 to be 뭐인거 같다? the main person 주인공인거 같다 뭐때문에 because 절이에요 주어 동사 because she is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왜냐하면 얘가 예 그림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센터에 있으니까 한가운데 있으니까 in the middle 해도 돼요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 그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도 main person인 거 같아요 그런 얘긴데 여기 지금 Sam s t u 할때요 원래는 음, 비, 이게 있어야 되지 뭐뭐인 거 같다 할때 투부정사니까 easy 하면 안 되고 because over 하면 안 돼요 But, 그러나, the title of the painting. 자, 공주가 감도했으니까, 마치 공주가 제목이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니까, but를 넣었어요. But, 그 그림의 제목은, 음, 요거에요. Maze of Honor. 공주의 시녀들. 이 Maze는 시녀, 하녀인데, 여기 S, 복수라서. 그리고, honor. Honor는 되게 많은 뜻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 폐, 왕, 또는 왕비, 또는 공주, 왕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여기는 공주의 시녀들 이렇게 되겠죠. Then, 그렇다면, is there a list drawing the two women beside the princess? 자, is there a l s t artist? 그 화가가 그리고 있나요? 저그 화가는 뭘, 그 뭐, 이걸 그리고 있나요? 그두 여성을. b e s i d e the princess? 그러면 공주 뒤에 있는 공주 뒤에 있는 두 여성을 그리고 있나요? 자, take a look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close, 좀 자세히 봅시다 해서 자세한이지, 자세한, 가까운 이라는 close, 명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명사 처리하는 거예요 take a close look, 그럼 좀더 가까이 가볼까요? it will make you wonder about the painting more 그것은 뭐할 거냐, 중요한 문법 나왔습니다 동사 사역동사죠. 오형식동사 중에서 특히 make 사역동사로 할때 목적보론 wonder라는 원형을 씁니다. 예, 여러분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t painting? 그 그림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게 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더 궁금해질 거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써요. 가까이 볼까요? 아마 더 궁금해질걸요? 이건 런 얘기. 이 make wonder. make 때문에 wonder. 원형이 왔어. 사역동사. 어드 패닝 모어 to t r e try to see try to see it. 뭐뭐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즉 이걸 보려고 해보세요. Which direction the artist is looking at? Which direction? 어느 방향? 예, yeah. which direction이 한꺼번에 의문사예요. Which direction 따로가 아니라 어느 방향 그 아티스트가 보고 있나요? 어느 방향을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이에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이런 거죠. Try to see. Which direction the artist is looking at?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의주동이에요. 의주동. 근데 의문사 which direction 다 포함하고 있어. Can you see the king and the queen in the mirror, in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 자, can you see, do you see, 보이나요? 볼수 있나요? 뭐를? king and the queen, 왕과 왕비. 어디에 있어?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 속을, 속 안에다가 그 왕과 왕비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좀 묘한 그림이죠.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왕과 왕비가 보이나요? 근데 그 거울이 어디냐면 In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 그림의 저 뒤쪽에 있어요. 아까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In the center of the painting은 공주가 있고 근데 사실 공주가 메인 퍼슨인 줄 알았는데 제목은 메이즈고 저 뒤에 또 왕과 왕비는 저 뒤에 있는 거울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 그림을 보죠 자, Who do you think he is painting now? Do you t h i n k 근데 원래 위주동이 예, think 때문에 who가 앞으로 나와서 그는 지금 누구를 그리고 있, 있다고 생각하나요? Who do you think he is painting now? 그는 지금 뭐, 누구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야? <웃음> 자기를 그리는 거야, 공주야, 신녀야 왕과야, 왕, 왕비야, 그죠? 어쨌든 제목은 메이즈예요. 가장 가운, 가운데에서 뒤에 뒤쪽으로 좀 있는, 옆으로 좀 있는 비사이드니까 옆이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자세한 것들 디테일을 좀더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좀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자, 내용 정리 잘 해놓고 순서, 문법 다 정리 잘 해둘 것.